자이 학년 팔반 나무 목 목의 패 챙겼습니다.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소영이가 사라졌어. 커다란 나무가 소영을 납치했어. 알려주마. 음... 소영이가 사라졌어.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요. 얘가 찐 악역. 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소영이 소영이. 왜 다들 소영이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이쁘다고. 너가 할거잖아 어? 잘 났어 니가 몰라서 그렇지. 걔완 여우.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아니 여기선 고골라줘야 돼요. 너가 잘못된 거야, 임마 어? 빨리 집이나 가이마너야마뒤따 가지 마, 임마 어? 그 나쁜 버릇 어? 지어안 들렸거든? 성를 아 쫓아간다. 아이, 성화를 쫓아간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 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갈게요. 제 사전에 후진은 없어요. 오메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소용이에요, 이 사람이요. 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네 뒷담을 까고 있었지?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소용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음, 괜찮아. 난 너를 너무나 걱정했어. 오늘 밤은 오늘 밤은 평소랑 많이 다른 것, 것 같아. 것 같아. 근데 뭔가 이 친구가 흑막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오늘야말로? 오늘야말로? 붉은 날에 뜬 날이다 필별자여 너도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이상한 나무 부적 같은 걸 끼었을 뿐인데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얘가 흑막이기 때문에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궁금해. 모르는 척을 해줘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이 학교엔 숨겨진 비밀들이 많지. 제가 지금 걷는 이유는 경변이 따라올 수도 있어서 수위가 절 아 여깄네 오른쪽에 건너편! 아아! 수이다수이다수이다 안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수이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아! 정말 무서워! 어떻게수이가날따라는다 야아! 안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엔지 프로 짐 끼워 그리고 바로! 체크! 안 돼! 마법밤아 도망쳐 도망쳐 잠금 해제하였다 확인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나가 도망쳐! 도망쳐! 본관 이호 이동!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로 볼게요 제1 교무실로 가야 돼요 오 뭐야 뭐야? 오마이갓 oh 아 오마이갓 oh 오 oh, 깜짝이야 전화왜 전화 전화를 받아 이게 학부모 전화에요? 근데 소리, 어우, 좀무섭습니다 재미있는 교감, 아니, 재미있는 오행. 아, 깜짝이야. 글이 아닌 그림으로 생각해라. 뭐,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지. 8124? 8124요? 8124? 교장실, 8124. 8. 1. 2. 4. 교장실, 8, 1, 2, 4. 빠바바밤, 빠밤!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학교의 교장실 들어왔구요. 교장은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화려한 무늬에는 비밀이 있다. 어? 어, 뭐지, 이거? 여기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어, 그거 아닌데? 옆에 이렇게 생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다 이렇게 맞추라고? 같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자 됐어요 잠금 해제 완료 아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교장실에 이런게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의흑막 뭐지? <목소리> 역시 여기는 평범한 학교가 아니에요 교무실에 무언가를 숨긴 것 같다. 지도 제일 교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 안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되는 거야. 빠따로 때리기 너무 자연한 것 같아요. 남은 카메라다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두 번째 거오 마이 갓 어? 어어? 어어? 어어? 카메라 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카메라 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제1 교무실 들어갑니다. 스타트. 어디로 가야 되죠? 의자 위 열쇠가 어디에요? 훈수 환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 전에 경비가 갔던 곳.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까지 혼자 냅도 넣고 날 신경 쓰지 마. 하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살걸 마. 어 무서워. 지금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피겨줘. 아, 알겠습니다. 너 때문에 피곤해. 나 때문에 피곤해? 알 아직 갈게 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도 내가 열어줘야 돼? 어설트 사건이 필요하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마, 어? 그래? 이 게임 빌런이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알게 되겠지. 아니 주인공은 이런 애들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어? 딱 봐도 얘가 마왕이잖아. 딱 봐도 얘가 보스잖아. 어? 이 말투를 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학교에서 이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일단 여시고 체크 어 뭐야 오 마이 갓오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인형 인형 저거 왠지 챙겨야 될것 같지 않아요? 손이 안닿는데 어떡하지? 도자기.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쌓여 있다. 아, 지금 못 챙긴다고요? 알겠습니다. 음악실. 들어가 볼게요. 망자의 연주를 따라가면은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금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 쫄? 제가 쫄았을 것 같습니까? 남자한테 쫄이라고 하다니 이건 못참지 잠시만요 지금 문방님한테 선물이 왔거든요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추가 콘텐츠? 의상변경 손달수죠? 아경비아씨아아 아. 나한테 뭘 주신겁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전설의 달린 상대님이 지금 저한테 보낸거예요 이거라고요? 오마이갓 너마이갓 정보 스바라시 핑크는 신과에서 나온다? 알겠습니다 사람들 아시겠죠? 아닌데? 이거 맞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이 갓. 피아노 의자 열쇠. 뭐 있을까요? 의자. 아, 열쇠구나. 오, 뭐야? 그림 조각. 7582. 7582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 문 닫아 이거 7 5 8 2 찰칵 열렸죠? 여기가 음악실 내부 위에 뭐 있죠? 이거 어떻게 빼지? 리모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도자기 가야된다고요? 아! 거기까지 다시 갑니까? 알겠습니다 도자기 챙겼죠안에보시면은리모컨 마이샤 됐어요. 오디오. CD가 떨어졌고요. 이 CD를 챙겨볼게요. 미술실 열쇠. 오케이 됐어. 지금 경비 아씨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왜 계속 내려와 주잖아? 아니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온다! 온다! 안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임마 오지마 임마 아... 갔죠? 어어 뭐야? 오 뭐야 열쇠 자 들어갑니다 자 간다 이제 진짜 무서워간다 이제 진짜 갑니다 진짜 간다 진짜 들어간다 아 아직 아무것도 없죠 쉿. 문서 흙 인형 만들기 흙을 반죽하여 일정모양을 만든다 건조시킨다. 가열한다. 식힌다. 반죽, 건조 시킨다 가열한다 시킨다 반죽 건조불불 일단 외워둘게요 어딘가에 쓸 데가 있을 거야. 물은 과학실, 그리고 불은 아까 봤던데. 어, 뭐야? 왜? 왜? 얘챙겨 왜? 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잠시만요. 보시면 이거 챙겨. 오케이, 미완성 흑인형, 그 다음에 4층 미술 과학 와 아, 가 마가 여기 있구나. 열어 열어 라고 열고요, 인형을 넣어요. 그리고 돌려 그런 다음에 바로 과학실까지 챙기고요 달궈진 흑인형 알겠습니다 오 여기죠 시켜 물트어 완성된 흑인형 이거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자 왔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Oh- o oh, o oh, o oh, o oh. o oh, oh. Mission complete! 깬건가? 갑시다 <웃음> 오 마이 갓노 마이 갓노 세상에 아 인형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토의 패 이거 이제 챙겼고요 일단 이거 저장하고 나가볼게요 됐 미션 컴퓨트 잠금 해제 완료. 뭐야? 이건 봐 보고 갑시다 소영이를 쫓아간다. 성화 대화한다. 근데 둘다 지금 싫거든요. 이것만 끝내고 갑시다 이것만 끝내고 성화 대화한다. 아, 어, 또내말 무시하네.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쟤 쫓아다니는 거야? 네가 신경 쓸거 없잖아. 잘났어. 정말 이 학교는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 너도 이제 귀신을 믿는 거야? 이 학교는 귀신이 많은 것 같아. 아, 어떤 선택을 고르든 상관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 보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